시험치지 않아? 네 엄마 시험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지 그래서요? 어른이 되면 돈도 많이 벌게 될 거야 그러면요? 너가 사고 싶은 좋은 집과 차도 살수 있는 거지 그러고요?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말한 대로 먼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네 엄마? 너 오늘 시험지 백진했다면서왜 그랬니?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요. 침묵은 금이라고요. 오늘 문장 만들기 연습해 볼까? 네, 엄마 좋아요. 설탕이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봐. 나는 코코아를 좋아한다. 설탕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잖아. 설탕은 코코아에 들어가죠.